님, 그라가스 연습하셨다면서요? 한세판 정도는 해봤는데. 네. 아 어렵네요. 그라가스 어땠어요? 숙률이? 세판 <웃음> <3판> 낮았는데요. <웃음> 아, 약간 안 맞았어요? 그라가스라? 아니야 한명한 번인 나 없나? <웃음> 이 다른 스킬은 걱정 안 돼. 궁이 제일 문제야, 궁이. <웃음> 이거 궁이 제일 문제야. 막 강해져서 돌아와라, 또 시전하면 어떡해. 나미님, 한타라도 이루어지면은 꼭 궁을 다다다 누르셔야 돼요. 이거 뛰어오르는 거 잠깐인 거 아시죠? 그럼요, <웃음> 그럼요. 아져 oh 빠져. 어, 조금. 아! 어,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, 죽어. 죽어. 죽어. 죽어. <웃음> 아니야. 아, 죽었다. 아, <웃음> 죽다 <웃음> 키워서 먹는 거예요, 원래 여러분. 딱그 현상금 먹을 때그 쾌간 여러분 아시죠? 얼마나 짜릿해요. 그쵸? 키워서 먹겠습니다. 음. 준비하자 한... 얘라도 잡아야겠는데? 아깝이... 아 아 고리한다 고리한다 너또 죽어라 그랬나 죽어라 아진 고리한다 아비, 아. 오오. 너무 위험하게 계시는데? 도와주셨어 수... 도와줄 수 없어요 고기 <웃음> 너무 아, 살려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리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, 아 이거 잘 지금 다 아! 아니 아! 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없 지금 지라도 걸걸 아, 네. 아. 왜지 옆으로 들어가셨어요? 지금 지금 지금 지어 지금 신나지지고 괜찮아요? 키워서 잡아먹는 거 지금 왕금 탈론 지 탈론? 이거 탈론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니 잠깐만 아니 뭐 아무것도 잠깐만 왜 아무것도 안 쓰시죠? 잠깐만 <웃음> 아니 아니 배치기로도 되는데 배치기로도 되고 궁으로도 아, 되는데 아니 뛰띄울줄 아, 아, 몰랐어 아 띄워 달라며요 <웃음> 아니 써달라면서요 아니 써달라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저렇게 방치한다고? 어! 오, 미니언이 맞았어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리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! 미안하 없어. 나꽁 없어. 이 판은... 조끔 조금... 파탐이 너무... 모델가할 만한 소리는 아닌데 근데? 왜냐하면, 요새 잘하고 있는 건 자크 뿐이랄까. <웃음> 그래, 자크가 잘하네. 어떻게든, 아 야소야. 야설사... 아 간다. 아 간다. 어우. 와. 아 안돼. <목소리> 아, 야, 아, 어. 아니. 아. 아려갔다 제발! 제발! 뭐야, 올라프 어디서 나왔어? 잠깐만! 올라프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? 으아 데리고 들어갔다. 우리 이거 막 지켜줘야 되는데? 우리, 우리 무대 나올 때 지켜줘야 하는데? 야! 저거! 저거 잡아봐! 야! 살려줘! 아! 배치기 이사났났어! 난리났네! 난리났어 개웃겨! 이사났네 쓰고 난리났어! 가려고 막 반사판하다. 어, 이거 막... 어, 원죽 주문 안 되지.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공공공카이사공카이사공거뭐공좀거뭐공이좀 아, 뭐야? 이카야이사를잡아야 공. 공 되는데 아 이거... 뭐야? 명 날린 야 이거... 아아 이거... 뭐야? 이거... 이거... 뭐야? 이거... 이거... 송발이안아 <웃음> 아, 이건 진짜 제, 진짜 제 잘못입니다 진짜 미안해요 아. <웃음> 아, 자크, 자크가 한마디 남기고 나갔어. 자크가 되게 착하게 게임했는데 아무도 화안 내고 되게 착하게 게임했는데 저 점이 왜 이렇게 웃기지? 야수, 하지 마 다른 채메라. 마지막에 일침을 한번 날리고 나가네. 그라가스 맛보니까 어때요? 아, 어, 괜찮았어요. <웃음>